은혜의 방도 1 1번째 159문의 내용을 조금 보고 160문을 들어갈 수 있을려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 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 <웃음> 제가 읽습니다 <웃음> 신약성경은 353쪽입니다 <웃음>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험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미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요또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세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호자가 영령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류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네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어들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안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어,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신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대열의 문답에서 배우고 있는 주제는 은혜의 방도입니다.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죠. 은혜의 방법. 은혜의 방도는 그 교회와 신자가 그리도의 은혜를 얻는 수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도의 은혜를 얻는다는, 얻는다는 게 뭐겠어요? 사람이 짐승같이 되고, 아담 안에서 타락해가지고 벌레같이 됐는데,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그리도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도가 전부가 된다는 거죠. 그리도께서 중보 사역의 은덕을 자기 교회에게 주기, 시기 위하여 신이 세우신 수단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수단을 떠나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거룩한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는 교부의 진술은 참대입니다. 아까 오전 강설 때도 말씀드렸죠. 이 교부는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칼빈은 이제 그걸 이어받아서 그런 주장을 했고요. 주님이 주님의 교회에 은혜의 방도를 주신 까닭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둔다. 키프리한 사이프리안이라고 하기도 한, 기프리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웃음> 거룩한 교회에 은혜의 방도가 있으니,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는 말이나,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이나, 결국은 사실상 같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교회를 떠나서 받을 수 있다?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그 에베소서에 보면 주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그 그 선물을 따라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완성되어 가는 거죠. 이 진짜 우리가 성소인 거죠. 신자가 성소인거지, 예배당은 그냥 예배당인거지, 예배드리는 집인거지 여기가 뭐 성소가 될수 없고, 성전이 될수 없어요. 그런 저 의미에서.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리토를 머리로 하는 그런 지체로 살아가면 우리가 성소고 성전이고 그렇습니다. <웃음> 성신께서 은혜의 방도를 쓰셔서 믿음을 일으키거나 견고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고 전진하게 하십니다. 믿음을 일으킨다. 믿음이 없는 믿음을 생성시키는 것은 이제 성신께서 이제 말씀으로, 말씀을 쓰셔가고 하시는 거죠.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전수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그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섞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그 믿음을 또 견고하게 하는 것은 또 방도, 은혜의 방도를 주신 걸 가지고 견고하게 되는 거죠. 그 방도가 뭐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웃음> 그 믿음으로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고 전진하게 하십니다. 교회라는 기관이 참 얼마나 복 있는 기관인가 이 교회, 유형교회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그 말씀 안에서 풀리고 다치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양육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살아간다 이게 놀라운 일인 거죠. 이제 이런 신령한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정치로, 조직으로 그냥 사람들을 끌어 앉혀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행사 중심으로 뺑뺑이를 돌려서 이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어 무슨 의미를 갖게 하고 그런 걸 통해서 그러나 근데 주님의 그 복음을 통해서 참그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은 그 신령한 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도 놀라운 일이에요. 그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자다가도 일어나서 꼬집어 볼 내용이라고요. 너무도 기이한 일이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놀랍지 않습니까? 허구 많은 사람 중에 독똑하고 권세 있고 뭐또 뭐 학식 있는 사람 또뭐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 많은데 해필 나같이 약한 사람을 문열이 같고 참 못난이 같은 존재인데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을 스쳐서 그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가? 그게 놀랍고도 놀라운 일이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5문답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답 성신에게서 옵니다. 그분은 거룩한 복음 강설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며 성례의 시행으로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선물로 주신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그럼 믿음을 생성하는 거죠. 성례는 믿음을 강화하는 거예요. 표와 인이다. 믿음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고 도장 받는 그런 일이 성례다. 이제 그 내가 주님께 그 받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그 확증하지 않고 성례에 참여하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에? 구원의 은혜가 있으면 그 아까 뭐 게야서 보수에도 했지만 그 의의 전가가 이루어졌으면 죄의 전가에서 벗어나서 죄의 책과 죄의 오염과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 가지고 이제는 의와 거룩. 선, 이것을 착함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의 전가를 받은 사람은, 칭의만 전가를 받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할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런, 그렇게 변개된 거예요. 이전에는 그런데 조금도 미동하든 미동하지 않던 존재인데, 이제 거기에 반응을 보이고 움직이고 나갈 수 있게 된 것은, 이미 주님이 그 그, 이 소기관을 고쳐 주신 거예요. 새롭게 창조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갔고 말씀을 누려갈 때그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거지. 죽은 죽은 화분에다가 물줘 보세요. 그냥 썩어버리지. 그러나 거기 뿌리에 생명이 있으면 물 주면 살아나지 않아요? 네, 살아나는 겁니다. <웃음> 생명이 있으면 살아나죠. 마찬가지로 가령 거룩한 복음의 강설이 전해지지 아니하고 성례가 거룩하게 집행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참대 교회 표지가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신실한 말씀의 전파가 있고 성례의 시행이고 권징이 있다 예. 표지에 그 표지 껍데기 딱그 표지가 딱 되는 거죠. 참된 교회가 어디 있는가 하려면, 외적으로는 이제, 복음 강설이 이루어지나, 성례가 시행되나, 권징이 있나.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워낙 사생자도 낳고, 또, 호랑방탕하게 살아가지고, 될수 있으면 권징을 안 하려고. 권징을 될수 있으면 안 하려고. 안 하려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권증을 아무나 쉽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거스티는 그랬어요.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 펠라기우스나 이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은 그거 자기는 받은 은혜는 모르고 자기 조금 하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남 죽이려고 아주 찾아다니는 거예요. 쫓아다니요 멀쩡한 사람도 이제 죄, 죄인 삼아가지고 억지로 이제 감옥 생활을 시켜버리려고 하는 예 그거는 아주 자기 의에 갇힌 사람이죠. 자기 의를에 갇힌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봅니다. 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돈도 좋아하고 자기 의를 좋아해요. 자기 의를 누구 누구 다른 사람 앞에 진짜 더 추앙받고 인정받는 거. 늘 그게 관심이 있어. 누가 날 건드리고 만하면못못 못 견디고 예. 근데 주님이 뭐, 주님이 욕되게 되는 거는 아무 신경도 없어요. 신경도 안 쓰고, 오직 자기한테만 초점이. 이 바리제인들 특징이. 네. 아무튼, 그, 껍데기로서 그런 교회 표지가, 이런, 정당한 복음 강설이 있고, 성례가 집행되고, 권징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 강설이 순수하게 전해지고, 순수하게라는 말이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도, 사람이 말씀도 의도를 가지고 써요. 예? 네? 헛된 열심을 내게 하고,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늘 열심 내게 하려고. 그냥 그 산과 바다를 두루다니다 고 배나 지옥자식 만드는 식이야. 그냥 그러다가 열심 내게 하고. 아주 기가 막혀요. 그수산이 뛰어난 사람들이죠. 네. <웃음> 실제, 죄의 아,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부터 누리고, 순수하게, 이제 그것을, 하나님 그리또만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리또를 드러내고, 그리또를 증험하고, 그리또를 전부로 하기 위해서 하루를 시작하고, 진행하고, 완성해야 돼요. 그리고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걸 그렇게 하도록 동려를 해야 돼. 그게 돕는 자들이죠 서로. 그렇게 순수하게 전해지도록 해야 되고 성례가 거룩하게 집행이 되고 권징이 하나님의 말씀조차 이루어지는 거기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습니다. 과연 성례가 거룩하게 집행될 때 거기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어지고 그리스도와 교제가 아 되는 그런 그리도의 몸인 지체가 아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에 배울 주제가 성례인데 이 성례에는 잘 아시는 대로 세례와 성찬이 있지 않습니까?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표하는 성례이고, 예사람은 죽이고 이제 새 사람으로서 살겠다고 하는 고백도 또 서원도 결단도 있는 거예요. 세례를. 성찬은 세례로 그리토와 연합된 교회가 그리토의 몸의, 몸과 피를 받아서 그리토와 교통하는 것을 인치는 성례입니다. 음. 그리, 주님이 오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 그런 존재, 그런 사람들이 성례에 참여하는 것. 그런데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 오늘 뭐 먹고 사나? 내일 내가 노후 보장을 어떻게 하고 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살면 이건 뭐 그리토의 시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바로 이 사실 때문에 그리토와 연합되어 그리토의 몸이 되고 그리토의 몸답게 그리토의 생명을 받아 그리토를 드러내는 것만큼 그리토의 교회를 잘 드러내는 일이 없습니다. 특히 교회가 신령하고 자연스럽고 자, 자유스러운 걸 어떻게 하냐 그리토가 나타나는가 이 교회 속에서 창조하신 자의 형상 그 아름다움이 나타나는가 인격적으로나 그러니까 그거는 언어부터 돼요 생각이 언어로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행위로도 열매를 맺지만 그가 가진 생각이 그리토로 오직 그리토로 토탈 그리토로 그리스도 그리스도스로 그, 된다면 이제 북 어디를 찔러도 그리토가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을 해도 그리토의 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성찬과 관련해서 누가 성, 성찬에 참여하는가 하는 주제가 늘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82문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자신의 고백과 생활에서 믿지 않음과 경건치 않음을 드러내는 자에게도 이 성찬이 허용됩니까? 고백만이 아니고 생활, 생활, 그 사람이 쓰는 모든 감각기관을 통해서 그게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물론 완전주의는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더럽혀져서 진,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회중에게 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토와 그의 사도들의 명령에 따라 그리토의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 그러한 자들이 생활을 돌이킬 때까지 성찬해서 제외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생활이 안 쫓아가니까 생활을 돌이킬 때까지 말로 믿으면 안 됩니다. 물론, 말로 믿는 것부터, 고백하는 것부터 나오는 거지만, 말뿐이면 안 되는 거죠. 말뿐이면. 180도 돌이킨 모습이 있어야죠. 맨날 자기 입에만 들어가게 했던 걸 다른 사람 입에도 들어가게 하는 거죠. 예. 성찬이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걸 표하고 인치는 예식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회개는 그냥 입술로만의 회개가 아닌, 명이 말씀드요 생활 생활로 회개가 보여져, 보여줘야죠. 그런데 이 일을 할때 천국 열쇠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천국 열쇠는 바로 복음 강설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그, 복음 강설로 하늘에서 메이고, 메이기도 하고, 풀리기도 해요. 여기서 복음이 전파되면, 메이는 사람이 있고,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사람이 진짜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들으면 이게 풀리는 사람인 거예요. 그 말, 주님의 몸이 교회 알아서 그 말씀을 듣고 있으면 풀리는 사람이고, 여전히, 그, 이방인처럼, 그, 저, 말씀 갖고 이렇게 분석이 나고 앉아있고, 그러면, 그, 그건, 외인이에요, 외인. 그,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열쇠가 바로 보궁 강설과, 예. 그 권징인 것입니다. 음. 이게 사실은 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인 거죠. 말씀으로 권징을 하는 거니까. 보이는 말,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고 예. 복음 강설은 전파되는 말씀, 선포되는 말씀이고. 음. 하이델베르기 요리입니다. 83문답에 보면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천국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권징인데 이두 가지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힙니다. 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생명 양식으로 삼아서 그 움직이는 자들. 물론 뭐금 저기 와상 환자로, 뭐, 목아래를 못 쓰는, 누워 있어야만 하는 사람들은 활동을 못 보이겠지만, 그의 고백과, 그의 그 얼굴빛, 그의 눈빛, 그런 태도를 보면 벌써 그이 사람이, 복, 이 사람 안에서 복음이 풀리는지, 다혀 있는지 알아 하나님의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즐겨 하는 거 아니에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양들은. 염소들은 안 듣죠. 염소들은 안 들어. 요 <웃음>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65문 이하에서 은혜의 방도에 관한 주제를 다루면서 이렇게 교회의 표징에 관한 내용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 우리가 이제 늘 기본적으로 읽는 거지만, 또이 선포되는 말씀은 이게 역사적인 사명과 관련돼 갖고 선포되는 말씀이니까 말씀은 그 말씀대로 잘 누려질 과연 그런가고 그러므로 복음 강설이 빠르게 전해지고 그 강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거기에 거룩한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리또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스도가 충만히 드러나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웃음>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의 몸인 교회도 나타나는 거지 당연히. 이 거룩한 교회는 복음 강설이 전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그리스도를 드러냄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가해가지고 심심해서 사람 만든 게 아니고요. 당신의 형상을 쫓아서 만들어놓고 교통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피종물을 만들어놓고 신처럼 자라게 하셔가지고 교통하시는 일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데 그 얼마나 진지하게 그 일을 하신 겁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고 그 일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지하게 그분과 소통하기를 기뻐해야 돼요. 기도로, 말씀으로, 성례로 예. 네. 그 권징도요. 뭐 나중에 이제 우리가 권징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자기 권징을 하는 사람이 상호 권징을 할수 있어요. 상호 권징을 하는 사람이 교회 그 권징을 할수 있어요. 그게 그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네. 한 사람이 범죄하면 한 사람이 이제 신령한 사람이 가서 이제 그늘 자신, 자신을 자신 살피는 신령한 사람이 자기 권증을 하는 신령한 사람이 가서 돕는 자로 상호 권증을 하고 그렇게도 안 들으면 이제 교회 권증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웃음> 자기 권증을 안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상호 권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축소시키고, 자기 죄는 축소시키고, 남의 죄는 부풀리고, 예? 자기 의의는 부풀리고, 남의 의의는 축소시키고. 그런 사람에서 뭐, 뭐가 그 선한 결매, 열매, 열매가 나타나겠어요?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여기고, 우리가 하는 일을 하늘의 열매, 땅에서 하는 일을 하늘의 열매로 여겨주시는데, 그게 뭐 30배, 60배, 100배보다 그 월등한 거 아닙니까? 뛰어난 엄청난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토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일을 행하고 계시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리토가 가득한 나라 그러니까 누가 말을 하면 그리토의 말을 하려고 하고 누가 봉사를 하려면 그리토의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그 그래 그래야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맨날 자기 자랑만 하고 자기 자기 얘기나 하고 그러면 뭐 그리스도가 드러납니까? 자기만 드러나는 거지. 요 장차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나라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리스도만 충만한 나라인 거죠. 계시록 21장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있을 때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주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성 안에는 성전이 필요 없죠. 그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는 태양빛이 또 필요 없어요. 다로 네. 근데 우리에게 그주님의빛되심을 추론하라고 태양빛도 주시고, 달빛도 주시고, 별빛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본질의 빛을 그이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보라고, 이 보이는 빛이 잠깐 가려져도 우린 죽,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 텐데, 태양이 가려져 봐요. 뭐 한동안 뭐 밤에 달, 달이 안 비친다고 봐요. 그뭐 진짜 칠흑같이 어둠만 있다고 생각해 별빛도 하나 없이, 인생이 얼마나 삭막하고 적막하고... 무섭겠습니까? 공포스럽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그 본질의 것을 보라고. 하늘의 것을 보라고. 땅의 것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보라고. 근데 이 죄인들은 항상 그래. 보이는 것에 집착해. 큰 교회. 어, 그, 유대인들이 성전에 집착하듯이. 그, 그 보이는 할례 집착한대. 마음의 할례는 안 하고 그 육신의 할례만 집착하고. 뭐 그러면 자기가 좀 불안한 걸 해소. 교회에 나오는 것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나. 그럼 아, 그러면 안 돼요. 회개해야 돼. 주님은 평화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오는 건 즐겁게 나오는 거고, 진짜 참 지혜를 알아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지. 그 두려워서 매맞을까봐 여기 나오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내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자유를 누리는 거잖아요. 주님이 내가 아직 죄인 됐을 때그 일을 다 이루셨으니까. 내가 뭔데? 이런 일이 있는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참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건 진짜 몇날 며칠이고 눈물을 흘려도 다할수 없는 다할수 없는 거예요. 이 네. 주님이 모든 곳의 원형이고 원천이십니다. 성막의 원천, 모든 빛의 원천, 모든 의의 원천이십, 모든 사랑의 원천, 생명의 원천, 보이지 않 보이는 곳의 원천이신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그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 확인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전에는 참 저주스러운 환경이요. 그리스도안에서그 똑같은 환경인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관점이 틀려진 거예요. 이게, 이게 너무 좋은 환경으로 바뀐 거죠. 주님을 모를 때는 참 저주스러운 환경이요 교회를 모를 때는 희망이 없는 환경이었는데, 교회를 알고 주님을 알면, 다, 이게 복된 환경이야. 어, 그런 좋은 환경에 너도 나도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도도 하는 거죠. 이 좋은 환경에 와보라고. 그리도의 영광이 가득한 나라는, 하나님이 만유 가운데 모든 것이 되시는 나라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8절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경륜적 삼일체 안에서는 그리토나 성신이나 성부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는 그 존재론적 삼위일체로 안에서는 동동하신 분. 근데 우리를 위한 경륜, 구속의 경륜 안에서는 그 하나님과 동동이신 분도 성부 하나님께 죄인들을 위해서 이게 낮아지신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권한받으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음. 우리는 그리토의 어, 몸으로서 어, 지상에, 이 지상에서 서나가는 목표가 바로 하나님이 전부 가운데 전부가 되는, 되시는 세계인 것이죠.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세계. 진짜 태양빛 가운데 이 촛불이 들어가면 촛불이 뭔 의미가 있겠어요? 태양빛 가운데. 또 완전한 주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가 그 반사돼서 그 빛을 누리는 건데, 그 빛을 다 주님께 던, 돌려드리지 않겠어요? 그, 그, 어, 금빛 멸류관을 쓴 것도 게, 게시록에 보면, 24장로들이 그 멸류관을 벗어가지고 그 영광의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 그, 그게 전부니까. 그게 진짜니까. 그, 그것으로 말미암는 그 멸류관이니까. 그걸 다 주님이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셨다고 돌려드리는 거죠. 아, 놀라운 일이죠. 그게 이제 무한대로, 무한대로 증식되는 그 영광과 빛과 사랑이 그런 세계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영원토록. 근데 그거를 살아있는 날 동안 이시공간 속에서 자기 정욕과 쾌락과 영광을 위해서 거부하고 어, 무시하고 홀대한, 하대한 그런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을 받게 그것도 사실은 부족하지 않아요. 그것도 사실은 유군무원이에요. 유급무원. 거기 가서 내가 뭐 선지자 노릇하고 거,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했는데 왜나 모르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기 위한 건데, 그걸 자기 영광으로 삼아버리면 하나님의 제도와 수단들을 형식들을 그 자기 영광으로 삼으면안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도구로 삼아야 되는데, 그건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외모, 우리의 모든 지식,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의 방편이고. 거기에 함몰되버리면, 그게, 그것처럼 추한 게 어디, 보이는 것을 갇히는 것. 우리가 장차 그리도와 같아짐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살 것입니다만,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도를 드러내므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 치륵같은 이 사망이 왕로로 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가 왕 노릇 하는 걸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거죠. 그 방법이 바로 복음 강설을 전하고 받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 강설이 기본,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말씀 듣는 게 말씀 전하는 자도 그래서 성신을 의지해서 전해야 되고. 또 받는 자도 성신을 의지해서 받아야 되고 순종하려고 받는 거지 순종하려고 받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그 행치 않고 행치 않고 가르치면 가르침만 받으라고 그랬잖아요그 행치 않는 것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제가 못하고 가르치면 저는 제가 받을 거예요. 제가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해받을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은혜로 살아가야죠. 사랑. 받은 사랑. 사단은 잘 압니다. 인간을 잘 아니까 검사처럼 와가지고 다 논죄하고 없는 죄까지 파내가지고 정죄해요. 사단은. 사단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우리 속을. 주님이 우리의 변호 중보자. 또, 성신께서도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중, 중보하시는 거예요. 3이 네. 하나님께서 중보해서 살아가는데, 내가 스스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 함부로 판단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제 회개해야 됩니다. 복음 강설을 받는 사람은요. 순종하려고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복음 강설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의롭다는 걸 드러내. 그리스도가 옳다. 그리스도가 거룩하다. 그리스도가 착하다. 예. 그리스도만이 옳다. 나는 틀렸다. 예. 예. 그러므로, 부른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주제입니다. 부른받은 목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답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159문에서 우리가 이 주제를 계속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개인의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고, 목사가 교회 직분으로서 행하는 일이 막 결국 교회 일이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되어 주님의 몸을 잃은 우리 모두가 이 주제에 관하여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만들어주셔야 우리는 그걸 누려요. 우리 질병도 보호해주시고, 국제정세도 붙잡아주시고, 우리, 우리의 그, 뭐, 지식도, 정신도 온전하게 해주시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잡아 주셔야 말씀이 말씀으로 오는 거죠. 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괜히 우리가 꾀를 잘 써가지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 그 어떤 뭐 지금 우리 오전에 기도할 때도 했지만 양문교회 연변에 하루 아침에 교회 폐쇄되고 지금 다 꼼짝 못하게 그냥. 공안들이 맨날 집 바깥에 와가지고 귀 기울이고 있답니다. 몇 사람씩 와가지고. 뭔 소리하나 찬송하나 뭐. 예, 뭔 소리. 예, 여기 여기 저 김포공항에 내릴 때이 이, 이 답답한 속이 확 뚫리는 걸 느꼈대요. 그렇게 눌린다고 그렇게. 신자람이 진짜 우리가 이 자유롭게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성경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이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만 한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냥 우리가 시간나서 나와서 앉아서 듣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진짜 주님의 은혜라니까요. 모든 것이 은혜. 그 은혜라는 노래도 있대요. 보금성가 중에 모든 것이 은혜. 다 은혜예요. 사실 우리 이게 불평할 수 없습니다.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 내가 하, 해야 그 의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일이 영광스러우니까 늘그 일에 집중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그,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웃음> 결국 이제 예 주님의 예, 교회 그 말씀을 맡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런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 일이고 주님과 연합되어 주님의 몸을 이룬 우리가 우리 모두가 이 주제에 관해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대회리님도 159문은 먼저 부른받은 사람이 바른 교훈을 전해야 한다이 바른 교훈은 사도의 교훈인데, 사도의 교훈은 결국 예수 그리도의 주으심과 부활이에요. 그게 복음이죠. 그게 이제 고린도 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웃음> 이 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진행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망의 판을 치는 곳에서 주님만이 빈무덤으로 부활하신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사망의 그, 올무에 잡혀서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람들. 그게 자유를 얻는 거잖아요. 그리토와 그리토의 말씀으로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리토의 그 구속사역으로. 사도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다시 알게 하겠다 했는데, 3절에는 사도가 고린도 전소에,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을 가르켜서 내가 받은 거라고 했습니다. 사도가 주님께 받은 복음은 주님께 받은 그대로 교회에 전한 것입니다. 3절 이하에 요약된것좀 전에 읽은 그것입니다. 바른 교훈은 그 범위 안에서 신약 성경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포함합니다. 구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토께서 오신 메시아가 어떻게 고난받고 죽으시는가를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는가를 보여주지만 구약 성경은 그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어떤 일을 하시고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어떻게 고난받으시고 어떻게 그 다시 죽으시고 어떻게 살아나시는가 누구에게 태어나시는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확대하면 복음은 구약 전체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도와 그의 십자가와 부하를 참으로 아는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마 구원을 얻으리라.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다. 그건 전투하는 교회원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맨날 그냥 널널하게, 그 헐꽁헐꽁하게, 헐겅 그냥 느슨하게, 한가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뭐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다 말할 수 있습니까? 한가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바울 사도는 평생 이 일에 힘썼습니다. 빌리포스 3장 10절로 11절. 내가 그리토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겠다. 그거예요 사람이 육신이 죽는 것도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모든 기운이 쇠해져야 이 영이 빠져나옴. 영은 총기가 있지만 육신의 모든 기운이 빠져. 그러니까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걸 사실 그 그런 주, 그 죽는 삶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날마다 죽노라 했는데 날마다 새로워지는 일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능 그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에 이르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지상에 사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 서나가는 실질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는데 있는 것입니다. 남은 고난. 아까도 말씀드린 골로세서 1장 14절. 내가 그 그리스도의 몸민교회, 그리스도를 미워한 세력이 여전히 있고, 그러니까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죠. 죽을 수밖에 없어요. 네. 이게 복음은 똑같습니다. 뭐 인종과 시대를, 뭐 장소를 떠나서 복음은 똑같아요. 예. 우리가 그리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삶을 통하여 영광으로 나아갑니다. 틀림없이 그리도를 믿고 살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면서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아니하는 그날을 향하여 전진합니다. 여기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신혼해 줄 날을 생각하면서 흘리는 거죠. 그래서 애매히 고난받는 게 아니라 할일안 하고 그냥 이래저래 치이는 게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사단을 대적하고 세상을 이기고 말이에요 육신을 이기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 왜 그렇게 하냐면 주님의 그 보상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강단에서 바른 교훈 곧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에 관하여 전하는 그일이 거룩한 그 일에 거룩한 교회가 이어서고 넘어짐이 달려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교회 그 오전 강설에도 봤지만 교회 본질적인 속성을 부려가고, 근 거기에 그 교회가 일어난다. 말이에요. 거룩한 교회가. 그,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을 하는 것에 교회가 넘어지고, 이러 자빠지고 하는 일이 생긴다. 강단과, 강단에서 전파되는 그, 바른 복음을 겸손히 듣고 순종하는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강단의 말씀으로 고난을 이기고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거룩한 교회가 역사 위에서 전진하는 실체입니다. 우리는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뭐 그런 찬송도 있는데,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고, 어? 예. 주는 자가 복이 있죠. 줄게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예. 그, 그런 사람이, 그 거룩한 교회로서 서나가는 그런 실증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연약함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강단에서 전파되는 그 말씀이 보여주는 그리토의 재림을 바라보는 거기서도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전파되는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강단에서 전하는 사람은 마땅히 부지런히 이 교훈을 전해야 합니다. 맨날 예수 믿고 축복받아서 형통하고 잘 되고, 그게 아니고요 고난을 통해서 인내하고, 어, 그 완성될 세계를 향해서 그리토를 드러내는 일에 힘써서 충성된 자로 살아가는. 거. 그거, 그게 우리의, 뭐, 교, 바른 교훈이죠,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권을 탓하지 말고 성신께서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명령을 순종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처럼 주님이 전하라 하시는 대로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 명백하게 전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그 복음을 전해야 고 명백하게 전해야 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그리토를 전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성신을 전심으로 의지해서 어, 지혜와,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른받은 사람은 자기가 살아가는 목적이 복음 강서를 전하는 거기에 있는 줄 알고, 신실하게 전하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전해야 합니다. 그처럼 복음 강서를 듣는 사람의 필요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와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지혜로서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쳐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힘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식에 있어서나 정서에 있어서나 그 행위에 있어서 그 영적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를 바라고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적당히 뒷문 다 열어놓고 그래갖고 사람만 끌어 모아가지고 종교적인 기독교 행사를 하면서 그냥 넓은 물문 넓은 길로 가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좁은 길 좁은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 돼요. 그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맡은 사람은 생명보다 더 귀중히 생각하며 말씀을 전파해야 하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말씀을 듣는 자는 진짜 성신을 의지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순종하려고 들어야 된다. 마지막 159문의 마지막 주제하고 160, 160문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선택적이고 언약적인 사랑을 베푸셔서 복음이 들려질 때 그 반응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회개하고 그리토의 몸인 교회에 연합되게 하시옵나이다 저희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것을 외부에서 공급하심으로써 저희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고 어, 확증하고 살아가게 되옵나이다 그 일을 이루는 기간으로도 주님은 교회를 세우셔서 말씀 전환자를 세우고 그 말씀 전환자가 증거하는 복음 강서를 통해서 저희가 그 온전한 데에 나아가도록 하시옵나이다. 저희들은 그런 공적 과정을 거쳐서 세움을 입은 그 말씀 전파자가 전하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할줄 아옵나이다.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그 일에 이제 온전히 헌신해야 온전한 사람으로 저희들이 비로소 나타나게 될줄 아옵나이다. 저희 혼자 그런 일을 할수 없다는 걸 아시고 이런 교회 사회를 허락하시고 이런 질서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셔서 셨사늘 감격하며 이제 주님이 주신 은사와 직임에 따라서 주님의 선하신 인도를 따라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도 이 은혜 가운데 더욱 붙잡혀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